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현재 계속해서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 같은 경우도 뭐 미분양, 건설업계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건설업계 자체에 보면 그 밑에 하청들이 워낙 막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힘들면 경제 자체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에도 미분양에 대한 일부 아파트들을 lh 에서 구입을 해 줬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lh 에서 너무 고가로 구입을 해 줘서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설 업체의 협회가 있습니다 의사도 의사협회가 있고 그리고 건설 업체의 협회는 나름대로 아무래도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파워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예전에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물론 결국은 이런 미분양을 일부 l h 체에서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뉴스들 마찬가지 돈만 주면 얼마든지 기사는 써 주기도 써 줘요 워낙 지금 뉴스들 자체에 신문 인터넷 신문이 엄청납니다 뭐니테네나뭐 kbs 뭐이 투데이 e 부터해서 서울경제 뭐 달시 뭐달 사이트 뭐이렇게 엄청나게 인터넷에 사이트가 많은데 뭐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전국 어디에 미분양이 안 나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미분양이 많이 나는데 특히 대구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공매부터 해서 줄줄이 매물로 나온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을 하려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가 지금 미분양이 발생되고 아파트 자체가 지금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서 답이 없다 보니까 뭐 아파트 자체 부지를 뭐 공매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포항 마찬가지 대우건설에서 4, 440억을 포기하고 결국은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까지도 지금 뭐 중공 후에 미분양 낳는 거를 lh에서 매입을 했다. 이것도 좀 이슈가 되고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가가 60%다 70%다 80%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할인 분양을 하면 됩니다 그런 어떤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뭐 도와 달라 기존에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는 엄청난 수익금을 발생을 했을 긴데 물론 문어발식으로 너도 나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마찬가지 개 투자자들도 여기저기 아파트를 구입하다 보니까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국민이 아니라 기업은 살리고 국민은 그냥 던져놓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업을 살려야 국가가 돌아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 지금 할인 분양은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고 무조건 뭐 도와달라. 미분양이 지금 엄청나게 있다. 그리고 건설업 자체가 뭐 산업의 근간이다. 실물 경제에 엄청나게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을 살려야 된다. 미분양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도 안 해보고 실제 뭐 아파트 매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개인들은 마찬가지 어떤 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망하면 개인들은 그냥 망하는 거고 기업은 막말로 기업도 돈을 벌려고 분양이 잘 되니까 여기저기 아파트를 무너발 식으로 확대해서 분양을 하다가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낫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가에서 매입을 해달라. 뭐 이런 참,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국가에서도 사실 뭐 할인 분양을 하든 뭐 30이든 40이든 40이 아니면 뭐 20에서 뭐 30% 그 정도까지도 뭐 나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소한 30에서 35% 정도가 마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0에서 뭐 50%까지도 마진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원가 상승 원자재가 상승 뭐 이런 인건비 상승 때문에 실제 뭐한 30% 에서 35% 가 마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마진을 빼더라도 사실 원가로만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면 부도는 나지 않을 건데 그런 어떤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뭐 정치권 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 자체에서도 뭐 이런 식의 뉴스를내 보내고 있는데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할 때뭐전 정권의 얘기지만 은 장관들이 아파트를 팔래 아니면 장관직을 할래 이랬을 때 대부분 아파트를 안팔고 장관직을 그만뒀습니다 어쩌면 그런 뉴스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그래 참 그걸 보고도 제가 느낀게 많았는데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뭐 지금 집밖그럭 챙기겠다고 뭐 하는 거지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온리 이기적인 거죠 저도 세상을 살면서 참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보고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 마찬가지 유튜브를 해보면서 또 많은 전화를 받고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고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이 정도까지 나쁘면 분명히 미분야 할인 판매 얘기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이정도 상황이면 은뭐 대구 뿐만 아니죠 예전에는 대구 뭐 서울 경기 인천 이정도 뿐이었는데 뭐 경북에 일부 좀 들어가고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미분양 이고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가 급락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분양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뭐 이런 뉴스나 기사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할인분양을 하겠다는 곳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관계의 어떤 얘기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견디고 있지는 못할 것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은 인간들은 발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옛날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갔고 바톤을 받고 일반 서민은 빵 조각을 훔쳐도 구속이 되는 반면에 수십억 수천억을 해먹어도 구속이 안되는 국회의원들과 아파트 갭 투자를 잘못해서 피 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보고 있는 서민들이 있는 반면에 기업에서는 할인분양은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하고 미분양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 뭐 이런식의 뉴스들만 미친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분야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뭐 전화도 하고 뭐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오는 어떤 회사들도 있지만은 이래 얘기를 해보면요. 뭐 신뢰가 좀안 가요. 제가 요구했는 사항들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기를 한번 치보자고 덤비는 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인 회원분들한테도 전화가 이래 오지만은 그럼 이 분야 할인 판매에 대해서 부동산들이 실제 뭐 진행을 하는 곳이 있어서 가봤다. 그랬는데 뭐 사연하고 얘기하는 게 전혀 틀리더라. 밑도 끝도 없이 믿고 계약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과 근거 자료들은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쪽 부동산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부동산은 사실 그 업체를 믿고 진행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뭐제 입장에서는 믿고 안 믿고가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은 모든 게 서류죠. 서류가 명확해야 뭐 돈을 주고 받고 할수 있는 거고 서류가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고소고발을 할수 있고 소송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저도 뭐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또 일부 전화를 받고 제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보고 있지만은 실제 구독자분들이 상황 상황을 겪어보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대처해야 되는 얘기들도 해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야지 이게 잘 됐다 잘못된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모른다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뭐 약은 약사한테 뭐수술은뭐 의사한테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옆집 사람한테 뭘 물어봐서 되는 일이 아니고 동네 사람한테 뭘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친구한테 뭘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가장 잘 모르면 또 변호사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면 되고요. 변호사도 뭐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또다 있기 때문에 또그 전문 분야로 뭐 어느 정도 소송 고소를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아무튼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분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7만 채뭐 이래 나오고 있지만 깜깜이 우려 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고 뭐, 아무리 의무적으로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LH에서 구입해주면 끝나는 기고, 결국은 뭐, 어느 정도 국가에서 도움을 안 주면, 당연히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뭐, 깜깜이고, 뭐, 칠만채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LH에서 전면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분양이 났는 상황에서도 기다리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뭐 이런 감깜미에 대해서 뭐 신고의무제 뭐 이런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아예 LH에서 구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들이 좀 나오면 나름대로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될 것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청난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 판매를 중공후에 했습니다. 기존에 일부 분양이 되고 대구 안되고를 떠나서 뭐 분양 금액도 저렴했지만 땅 가격도 저렴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당 가격이 500, 600 그런 선에서 대부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3, 4억이 다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개발 보상금을 1,000, 1,200 뭐 2,000까지 준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이 발생된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리고 갭 투자자들이 너무 한꺼번에 전국에 다 몰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쉽게 분양이 되어서 문어발 형태로 계속해서 업체들이 아파트를 많이 지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KF의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견뎌 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지원하게 할인 분양을 하든 아니면은 LH에서 원가로 매입을 해서 차라리 일반 분양을 저렴하게 하든 공공임대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양하게 전화를 받아 봤지만 미분양 할인 판매가 좀 빨리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LH에서 뜬금없이 매입을 해주겠다. 그리고 일부 비싸게 아파트를 매입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LH 자체가 문제예요, LH 자체가. 아무튼 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제 생각대로 조금 안 움직이는 것도 있고, LH에서 너무 성급하게 매입을 해준 사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건설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정치권 쪽으로 해서 손을 뻗어나가는 게 아닐까, 뭐 그래도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뭐 미분양 할인판매 좀 일찍 될 것이라고 좀 생각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고요. 일단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100% 저는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들을걸 듣고 글러서 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뉴스를 보지만은 좀 글러서 듣는 그런 판단력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아파트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뭐 아무래도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제자리 찾아가려면은 한참 더 가격이 내려가야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할 가치도 없지만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없어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왜? 벌써 서민들이나 일반 갭 투자자들은 이런 학습 효과를 벌써 짧은 시간 내에 해봤죠. 뭐폭등하는 것을 한번 겪어보면서 돈을 벌었는 사람은 또 벌었을 것이고 그리고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했다고 아파트를 얼마나 구입할는지한번더 지켜보면서 뭐 모든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